네 안녕하세요 아이엠 툴입니다 오늘은 어, 지난주에 언급한 것처럼 임팩트 드릴은 없다 빨간맛 버전을 하겠습니다 그 제가 지난번에 촬영을 했던 임팩트 드릴은 없다의 업그레이드 버전이고요그 혹시나 어, 임팩트 드릴은 없다 어, 못 보셨다면 그거 보고 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왜 빨간맛이냐 <웃음> 제가 어, 레드벨벳 팬이어서. <웃음> 특히, 어, 웬디. <웃음> 아, 이거, 와이프가 보면 안 되는데. <웃음> 하여튼, 어, 임팩트 드리는 없다. 빨간맛 진행할 거고요. 그에 앞서서 일단 토크와 RPM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제가 가게에 있으면 손님들과 이야기를 하는데 의외로 토크, RPM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토크는 쉽게 생각해서 꺾는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요렇게 꺾는 거 요거 드라이버죠 제가 그때 이야기했죠 정식 명칭 스크류 드라이버 요거 어떻게 작업하시나요 요렇게 안 하죠 그냥 요렇게 돌리죠 요거 꺾는 게 바로 토크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를 해서 잼 뚜껑 있죠 잼 뚜껑 잼 뚜껑 처음에 열때 이래가지고 힘을 조사하잖아요 그 힘이 바로 토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RPM은 그 자동차 계기판에 있는 그 RPM 있죠? 고겁니다 고고. 속도 스크류 드라이버랑 드릴 드라이버의 차이는 척과 그 다음에 토크입니다 제가 오늘 좀 쉽게 보여드리려고 이제 가져왔는데요 DCF601 요거는 이제 스크류 드라이버 DCF701 이거는 드릴드라이버 그 다음에 DCF801 임팩트드라이버 이렇게 가져왔구요 제가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스크류 드라이버랑 드릴드라이버의 차이는 척과 그 다음에 토크라고 했죠 일단 요걸 보면 요거 앞에 보시면 요거는 이제 육각척 그 다음에 이거는 드릴척이죠 요 스크류 드라이버는 제가 앞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애초에 나사를 조금 푸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드릴 척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초에 모양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가끔 임팩트 드라이버랑 비슷해서 헷갈리시거든요 그래서 가끔 어떤 손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제 스크류 드라이버를 봐놓고 하시는 말씀이 아 비슷하잖아요 가지고 임팩트 드라이버도 이제 토크 조절이 된다라고 하시는데요. 어, 임팩트 드라이버는 토크 조절이 안 됩니다. 어, 왜안 되는지는 제가 다음 주그 임팩트 드릴은 없다 빨간 맛 임팩 트 편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랑 요거에 차이는 제가 또 토크 차이가 있다 했잖아요. 참고로, 이제 스펙을 말씀드리면, 요 DCF601, 요 스크류 드라이버는 최대 토크가 8 n m 고요그 다음에 요거 DCF701, 요거 최대 토크는 57.5Nm입니다. 즉, 스크류 드라이버 이제 토크가 좀 현저하게 낮습니다. 네, 어, 2주 전에 제가 그 GSB 시발리 언박싱 했었죠. 그때 이제 모드를 이제 언급을 하면서 이제 드릴 모드에 놨을 때 드릴도 할수 있고 드라이빙도 할수 있다 라고 했죠 그 이유는 드릴이랑 드라이버랑 그 작동하는 원리가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그 사용설명서를 언급했었죠 그러면서 한 말이 드릴 모드에서는 클러치 돌리는 게별 의미가 없다 라고 말했었고요 그게 이제 드릴이랑 드라이버의 차이점은 이제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토크 입니다 스크류 드라이버 그 다음에 요거 드릴 드라이버 요 드라이버 최대 토크는 어디서 나오냐 바로 모터입니다모터 모터에서 최대 토크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클러치 있죠 요 클러치가 한마디로 이 모터의 힘을 제어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일단 일때는 이제 많이 제어하는 거고 다음에 단수가 올라갈 때마다 적게 제어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드릴 모드에 됐을, 왔을 때는 이제 아예 클러치가 빠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그래서 드릴 모드에서 최대 토크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드릴 모드에서는 클러치 돌리는 게 이제 뭐별 의미가 없다 라고 한 거고요 좀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맛있는 녀석들 보시죠 그거 보면은 이제 막 먹잖아요 먹으면서 이제 배가 부를 때이말 하죠 야 벨트 풀어 그래서 더 먹어야 된다고 벨트가 쉽게 생각해서 클러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조금만 더 설명을 할게요 이 드릴 모드에서 회전하다가 그더큰 부하가 걸리면 클러치에 상관없이 모터가 섭니다 이제 모터가 서기 직전에 딱 찍히는 그 토크가 바로 최대 토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네 그럼 제가 썸네일에서 드릴 드라이버가 어, 소리나는 이유는 이라고 했죠 뭐 다들 아시죠 이제 작업을 하다가 다다다다 소리가 나면 이제 플러치를 조절해서 이제 토크를 더 높이죠 제가 요말 하려고 빨간 맛이라는 명칭을 붙인 거는 아닙니다 네 저희 집 중고 드릴 드라이버를 아예 하나 뜯었습니다 굿. 요거는 링기어구요 그 다음에 어 슉. 요거는 볼입니다 링기어 안에 이렇게 기어가 있는데요 제가 아예 뺐습니다 이제 보통 그 작업을 할때 평상시에는 이 링기어 안에 있는 기어가 돌구요 그 다음에 클러치로 조정된 그 단수 보다 이제 더 높은 힘이 부딪힐 때는 이 링기어가 돕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요렇게 볼이 요렇게 있다가 이제 이 링기어가 돌거든요 돌며, 돌면서 이게 이 볼과 딱딱 부딪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는 다다다다다다그 소리가 나는 거고요 그러면 이 링기어가 안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볼로 꽉 눌러야 됩니다 어떻게? 요렇게 말이죠 보세요 못 보셨네? 그럼 다시 이제 눈치 채셨나요? 지금 제가 단수를 올리니까 요 안에 있던 볼이 올라오죠 이 볼이 올라오면서 이걸 더 누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링기어가 안 움직이는 거고요 요 정도는 돼야 빨간 맛이죠 그리고 드릴 작업할 때 이상적인 방향은 토크는 높이고 그 다음에 속도는 낮추는 겁니다 요거 꼭 기억하고 계시고요 왜 그런지는 제가 다음주 임팩트 드릴은 없다 빨간맛 임팩트편 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봐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시청과 사랑이 저에게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